그렇습니다 기회는 다시 아프리카플릭스에게 넘어왔습니다 한준혁 방성윤 상대로 아, 자신있어요 빠른 돌파 3번째 네. 경기 아프리카플릭스와 하늘건설의 음.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선수들이 미바운드에 대한 참여를 잘 가져가더라도 반칙 개수는 잘 관리를 해야겠죠 네. 지금 양팀의 라인업 선발 라인업만 보면 은 비슷한 유형의 네. 세명의 선수들이 각각 등는것 네. 같아요. 네. 네. 어, 어. 이제 득점. 득점 이안 됐죠. 네. 아 한준혁. 동속도 네. 그렇고 네. 이 45도에서 신을 던질 때 햇빛을 이게 네. 네. 정면으로 보이 네. 후에 북면 움직임이 이래서 중요하죠. 네. 한준혁 외곽 한번더 던집니다. 정확합니다 한준혁. 그렇습니다 기회는 다시 아프리카 a no more. I'm telling you, I see myself. I didn't 버스 스 t to stay.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 o 돌파 m 니다 내주고요 김동현 되게 오른손으로 자아 중에서 지금 다 지켜봤어요 오 없는 움직임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점수 두 점차 외곽을 오, 봤는데요 김동현이 오른손으로 올려넣습니다 앤드원 다섯 번째 경기는 아프리카 플릭스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선에서 아, 이제 터처하우스 됐어요 한명 아. 2득점 먼저 턴 오버. 김동호를 봤습니다. 와이드 오프에 김동호! 기록구요 리바운드. 한준영. 살려낼 때 라인 밟았습니다. 한국 선수들의 콘를 아, 완전히 이겨냈죠. 네. 한준형. 자, 한준영. 자, 한준영 드립을 시작했습니다. 한준영. 아... 한 차례 쇼타임을 보여줬던 한준영 선수인데요. 아, 네. 엑스로 드립을 등록 파스업으로 재하지는백북백 엑스로 했거든요 로을 해서 오, 들어가면서 아, 자연스럽게 아, 공격 네. 리바운드를 변신했죠 아 좋은 패스! 노성진의 마무리! 오늘의 좋니다 대상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비하인드 백패스때 그거죠 스피닝 동작에 선에 들어가죠 아 지금도 좋은 패스 노성진이 마무리합니다 이어가는 아프리카 프리스인데요 한준영 <목소리도> 우승진의 하체를 돌파합니다 우승준 등짝 핸드이이서도 사실 저런 이제 핸드워를